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시인 김형효입니다. 나사메티 축제에 함께 참여해주시는 스와질랜드 체코, 뉴욕, 인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예술가들에게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저는 시를 한편 방송하겠습니다. 영혼 김형효 히마르 꼭지점에서는 날선 구름이 손내 너무나 부드럽고 부드러워 송사탕처럼 하얗지만 춤추는 새처럼 난다니 너무나도 무거운 이승을 산 영혼이라 모든 것을 다 버린 영혼의 무게는 너무나도 가볍기만 하네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는 듯 날아오르지만 히마르 우둠지에서 찬란한 빛을 머금기도 한다 하루 햇살이 빛나는 아침과 하루 햇살이 세상을 붉게 물들이는 저물역에는 황홀한 첫사랑도 황홀한 성에도 다 잊어버린 듯 바람처럼 날지만 하얗고 하얗게 날아오른다니 날 보라는 듯날 보라는 듯 히마르 둥지에서 날선 구름이 되어 피어오르네. 세상의그 어떤 꽃이 아름답지 않겠는가. 그러나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부려둔 영혼의 꽃, 그 영혼의 빛도, 빛도, 꽃도 같고 찬란한 빛도 같은 너무나도 부드럽고 부드러워 솜사탕처럼 바람에 녹아버리는 영혼의 깃을 세운 채 오늘도 밤낮없이 날아오르는 거대한 히마르 영혼이여 히마르 속살 깊이 무겁게 가라앉은 사람의 날선 기상들 다 무겁게 가라앉혀둔 채 바람에도 녹는 영원히 되어나라 나르는 히말의 영원이여. 예, 저는 한국의 시인 김형효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조선 다이너스티 조선 시대의 왕의 에, 의상을 입고 어, 시를 한편 낭송했습니다. 예, 한국은 지금 겨울입니다. 에, 인도는 어, 비교적 따뜻한 날씨로 알고 있습니다. 각국의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